여섯 일곱 아, 터지고 있어요 진짜 아, 올라오고 있어 아, 올라오고 있어 지금 조금 더자 아, 조금 더자 아, 자, 까먹었네 자자 아, 자, 마지막 다섯 개 그러면 자 하나 둘셋 아, 오늘은 여성분들이 어깨 깡패가 되고 싶은데 어깨 운동을 하면 팔이 그렇게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팔만. 저는 상체 운동을 했는데 어깨 운동을 했는데 팔만 아파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처음 하시는 분들은 팔이 많이 아픈데 왜 아프냐 하면은 보통 운동을 하서 무게를 들려고 하면은 얘를 들으려고 해요. 무게를. 무게를 들으려고 하면은 보통 이 팔꿈치를 먼저 쓰거든요 그냥 의식적으로 팔꿈치를 먼저 쓰게 돼서 팔이 많이 아프고 팔꿈치가 아픈 거예요 근데 얘를 많이 쓰는게 아니고 이 어깨 관절 얘를 이렇게 올려 줘야 돼 붙여줘야 돼 얼굴같이 얼굴 쪽에 요 그러면서 팔이 펴지는 거예요 저절로 자4 k g 로 한번 해볼게요 자 휴식 시간은 여기서 한 1분 정도 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어깨가 저희가 이제 쉬는 동안 좀 잠깐 제가 설명해드리면은 어깨가 발달이 많이 되면은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요즘 가고 싶어는 어깡. 어깡, 그렇죠. 어 어깡이 되면은 네. 어떻게 좋을까요? 어깨깡패가 되면서 어, 자신감이 넘치. 자신감, 네. 그리고 어, 얼굴이 작아 보이겠죠. 네.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를 줄수 있어요. 그리고 또 허리도, 허리는 얘가 이제 가만히 사이즈가 똑같다고 하면 은 어깨가 넓어지면 또 얘가 얇아서 이렇게 똑같다. 라인이 좀 생기는 그런 몸매가 될수 아, 있죠 자, 열 번만 한번 해볼게요 자, 삼각형으로 만들고 하나, 둘, 셋, 쭉, 하나 둘, 그렇죠, 이렇게 얼굴 쪽으로 붙이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어깨 관절 얘를 이렇게 올려줘야 돼 붙여줘야 돼 얼굴같이 얼굴 쪽에 열개 잘하셨어요 다시 앞으로 본 다음에 어. 지금 할때 어깨가 아파요? 팔이 많이 아파요? 어... 좀 어깨... 어깨가 이렇게 뜨거워지는 어... 느낌이 나야 운동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팔이 될수 있는데 팔이 더 뜨거워지거나 팔이 더 아프면 운동이 잘못된 거고 어깨가 조금 더 아프셔야 돼요 음. 얼굴 운동도 되는 거 얼굴이요? 인상을 써서? 여성분들 중에 진짜 힘들 때 얼굴을 잘안 웃는 분들 많이 계세요 음. 얼굴 주름 생길까 봐 저도 얼굴을 안 쓰려고 어. 노력하는데 힘 네. 빠지면서 저절로 써지죠? 네 어. 저도, 저도 좀안 쓰는 편이긴 한데 저도 약간 그 주름 때문에 좀안 쓰긴 해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스트링까지 15회를 한번 해볼게요. 15회. 네, 네 도와드릴게요. 던질 수도 네 자, 하나. 자, 정확한 자세로 하나 천천히. 열 개. 제가 개수가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얼굴 주름 생길까 봐. 저도 얼굴을 안 쓰려고 노력하는데. 응. 둘셋쭉 마지막. 오케이 힘들어요? 네. 이번에 얼굴 인상 썼어요? 아, 얼굴 주름? 하려고. 10개까지 안썼지고그 네. 이후로 얼굴 주름 많이 생기면 안 돼요 안 되죠 남자친구가 싫어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없나? <웃음> 없습니다 <웃음> 네, 이걸 보시고 많은 구독자분들이 또 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있어요. 네. 네 팬이 생길 수 있으니까 는 이쁜 네, 표정으로 항상 네. 그리고 센터에서도 우리가 운동할 때 주위에 많은 남자분들이 있잖아요. 어필을 하려면 이쁜 표정은 이쁘기 힘들게. 이쁜 라인을 만들면서 신경을 쓰면 그게 곧 정확한 자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은 어깨깡패가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어깨깡패를 하려고, 만들려고 하면 은 사이드 레트럴도 같이 해주면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무게를 들려고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상한골이라고 하는 팔 위쪽을 쭉 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얘가 팔이 일자만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팔을 옆으로 나란히 하듯이 올렸다가 내렸다 자 이거는 어, 서서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서서 자이 상태에서 이 팔, 위쪽을 그대로 쭉 든다고 생각해서 옆으로 나란히. 하나, 조금만 더들수 있으면, 둘, 그리고 셋. 자, 열 개. 넷, 다섯. 얼굴 표정도. 일곱, 여덟, 아홉. 이 부분이 뜨거워지게 열 개. 자, 다섯 개 더. 하나. 자, 자 마지막 라스트 다섯 개, 다섯, 2 0 개, 자 다섯 개만 더하면 이제 어깨 깡패 될수 있어. 자 하나, 둘, 자 셋, 넷, 자 다섯, 스물다섯, 자 마무리 다섯 개만. 아, 왜 이렇게? 하, 자, 자 마무리 다섯 개 어깨 깡패를 위해서 하나, 자 오케이, 어깨 뜨겁죠?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강제로 막더 하게 하고 잡아주고 하면은 어깨가 더 빨리 좋아져요? 어지러워. 네, 이렇게 뜨거워져야 돼요. 네, 어지럽고 막 하죠. 산소도 모자라서 막 어지럽잖아요. 운동을 잘 하신 겁니다. 궁금한 게. 네. 약간 무릎을 굽혀도 상관은 ]가요? 없어요. 무릎이나 이 골반이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스프링이 움직이듯이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게 이렇게 그냥 막대기 같이 이렇게 있으면 더 분산이 많이 돼 편하게 움직여도 됩니다. 요번에도자열 다섯 개자열 개만 딱 더하면 될것 같아. 요자 뜨거워질 것 같아. 요 그러면 자 하나 자둘 조금 더셋 잡아줄게요 넷 라인 만들고 다섯 여섯 일거 어깨 커지고 있어요. 진짜 아까대로 어깨가 올라오고 있어. 자, 어깨가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조금 더. 자, 조금 더. 자. 자 까먹었네. 자. 자, 마지막 다섯 개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자. 넷. 자. 오! 케 이제 이 진짜 올라와서 진짜. 이렇게 거울 봐서 이렇게 봐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제 반복을 해야 어깨가 뜨거워지고 어 커져요. 근데 부작용으로 요게 다 집중을 못한다. 얼굴만 빨개져. 얼굴만 빨개지고 얼굴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조심해. 얼굴 펌핑이 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얼굴이 커지지 않고 나는 어깨가 커지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얼굴이 커지지 않고 팔이 아프지 않게 어깨만 운동이 되게 알려준 홍원이였습니다 선영 씨도 감사합니다. 좋은 자세와 이렇게 정확한 좋아요. 자세를 보여줘가지고 앞으로도 열심히 네. 해서 어깨깡패 네.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